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네가 환하게 웃던 것도 짜증내던 것들도 하나같이 다 생각나 그때 넌 유난스럽고 집착한 생각했지만 지금은 네가 이해가 돼널 외롭게 했어 이제야 너에게 너무 미안해 했었지.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. 그런 의미 없는 사람이야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젠 네가 내 곁에 없잖아 눈물이 나서 아픔을 아는 척한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 본다